안녕하세요.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. 이 꽃은요. 이노란꽃 예쁜 이 꽃은 비덴스란 꽃인데요. 음. 얼똥도 된다고 합니다. 이 꽃이. 근데 꽃이 이렇게 예뻐요. 꽃이 정말 예쁘죠. 밤에 보는 이 노란 비덴스 꽃은 낮에 봤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꽃이 이렇게 지고 또 꽃봉오리들이 막 있죠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이거를 이 꽃을 비댄스를더 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여기 안에 있는 이꽃 꽃이 다 피고 지고 나니까 씨앗들이 어, 이렇게 이렇게 어, 잘 안보이네 맺혀있어서 지금 이, 이런 이 것들은 제가 씨앗, 그 씨앗을 그씨앗뺀 자리에요. 씨앗을 빼서 어떻게 했냐면요. 은그 음, 옆에다 이렇게 모아놨어요. 제가 이거 도전해보고 싶었어요. 음. 이제 내일 내일 정도에 이걸 가지고 옥상 가서 빈 화분에 상토를 넣고 이, 이 비덴스 씨앗을 뿌려볼 겁니다. 그 날짜 기록해 놓고 얼만큼 있다가 이가 싹이 나오는지 아니면 씨앗으로는 번식을 못하는 건지 일반 우리들한테는 근데 도전해 보고 싶어서 씨앗을 일단 모아놨어요. 모아서 심어보고 싶어서요. 뭐든지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. 해봐야지 또 우리들의 실력도 늘어나고요. 또 우리가 해봐야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수 있고요. 어, 식물을 키우는 건 매일매일이 도전인 것 같아요. 도전의 삶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식물을 키우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요. 힐링도 생기고 도전정신도 생긴 니다 그래서, 저희들이, 어, 다육맘들이 또, 입꼬지나, 어, 그 뭐죠, 음, 아, 또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그, 입꼬지 말고,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? 단발시켜놨어요, 얘네는. 어, 어 이렇게 생각 안날 때는, 정말 저도 답답해요, 그단 단어가. 근데, 이런 식으로 자구들이 막 이렇게 나고 있어서, 음, 그런데도 지금 생각 안나고 있답니다 그런 애들은 이 새로 나오는 자국 그 얼굴들에게 힘이 가라고 몸뚱아리를 제가 이렇게 다단발 시켜놨어요 <웃음>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다한 음, 목대 한입 얼굴에서 여러 개 얼굴이 나고 있답니다 이쁜만이 아니라 어, 또 있어요 여러 개 저번에 우리집에 있다고 보여드렸죠 이거 바이올렛 이것도 지금 요 보이는게 두개인데 속에 두개가 더 있어요. 그래서 네개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. 하나에서 그리고 저 아래 있는데 어저 아래는 잘 안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패스 그리고 우리 집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또어 천장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? 요거 제가 겨울에 일회용 커피컵에다가 어... 염자 의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서 어, 너무 이거 재밌다 소꿉장난 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아이인데 이제 이 아이가 물도 들고요 벌써 그 옆에서 제가 그 꼬집기를 해놨더니 새 입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여전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구 아구 제가 이거 잘못 건드렸나 봐요. 음. 꽃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. 꽃도 아프면 안 되고 사람도 아프면 안 된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죠? 편안히 주무시고요. 예쁜 꿈 꾸세요. 안녕히 계세요.